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신약성경 420페이지 421페이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 다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한번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또 내가 보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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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이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한번 합시다. 시작. 파이팅. 예, 힘을 탁 내시면 오늘 겁나게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앞부분 우리 워십 할때 많이 많이 자유하세요 우리 이부에게더 자유함이 더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부 때 앞으로 나오시라는 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예배하다가 인재가 한데 또 쓰러지기도 하고 조금 그런 일이 1부 예배 좀 있어가지고 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소리가 크잖아요 오십 소리가 큰 것은 마음껏 샤우팅하고 외치고 아멘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래만 하지 마시고 막 기도도 짤막짤막 하세요 오늘 임지해 주세요 말씀 듣게 해주세요 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소리치면서 손뼉치면서 그렇게 오십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축제 예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부분 30분 경배, 그리고 뒤에 또 30분 말씀, 그두 가지가 기둥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균형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어서는 기름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은혜를 넘어서서 기름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를 넘어서니다 은혜를 넘어서는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어, 오늘 우리 팩트 체크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말씀에 여러분 아멘 그렇게 화답하시는 여러분들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보면서 환하게 밝으면서 샬롬이라고 한번 소리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샬롬 샬롬 아멘. 예와 네. 와,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 네. 당연하죠. 예수 믿는 것.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왜 믿으세요? 왜 믿냐고요? 자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누군가가 어디서나 언제든지 당신 예수 왜 믿어? 그러면 그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어 갑자기 예수 왜 믿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까매져 하얘져 왔다 갔다 해왜 믿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 거의 100%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천당 가리고 믿지 천당 가리고 믿지 옛날에는 천당 천당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천당 가려고 믿지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엉뚱한 답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너무 많이 이게 예수 믿는 어떤 이 목적이 퇴색 돼가지고요 너무 이 땅에 어떤 삶에 너무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답이 잘안 나와요. 그렇게 천국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저는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하늘에 우리의 소망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가난할 때가 있었죠 우리가 보릿고개 뭐 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천국에 대한 설교 많이 했습니다 교회 오면 천국에 대한 설교로 넘쳐났습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보금승가 가사도 천국에 대한 보금승가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 이런 찬송 잘안 부른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아세요? 네,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아지고, 이 세상 재미가 쏠쏠해지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다 우리 기독교, 어,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예. 보통 나라가 한 만불 정도 소득이 넘어서면, 종교심도 약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내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변질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주된 목적이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안타깝다. 안타깝다 여러분 예수는 구원 얻으려고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구원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네,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천국에 관한 계시들이 많아가지고 아 어떻게 내가 30분 내에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내가 담을 수 있을까? 아,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30분 천국 홍보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 광고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10분을 전하더라도, 20분을 전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들에게 부어지게, 지혜와 개시를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오늘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천국 광고 들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엄청난 곳인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천국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알든 모르든 이미 이 세상보다 뭔가 대단하고 이 세상보다 뭔가 엄청나고 분명히 그런 곳이 존재할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그 이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모니터 한번 바꿔주실래요? 모니터 원고가 나오는데 한번 바꿔보세요. 네. 전도서 3장 11절을 네, 네.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예, 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고 영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생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영혼을 준비해야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 이부에베 성도들에게 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무덤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아는 겁니다 그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끝이라면 죽어버리면 다 끝이다 생각하면 뭐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죽음이 왜 막막하죠? 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죽음 후에 삶이 구체적으로 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많이 궁금하지요 음, 어떤 사람이 천국 갈수 있나?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천국 천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국이 열리기 전에 이 세상 종말 때 심판이 있다는데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데 나는 과연 그 심판을 어떻게 받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간단 간단하게나마 오늘 팩트를 좀 체크해 볼까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나요? 자내 네, 손가락이 지금 꼬부랑 된 사람 있어요 어, 천국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누구나 다 위를 가리킬 겁니다 위, 그렇죠? 아마 세네 살 먹은 아이에게도 얘야 천국 어디 있니? 그러면 아마 위라고 분명히 자이 위를 가리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아주 뭐어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10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구약 백성들은 그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어디 계시느냐? 위에 계시지 하늘에 계시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 아이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용어로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위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다음은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에서는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표현한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가 오는 곳은 첫 번째 하늘 또한 하늘은 달과 빌들이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곳 그곳은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혹은 가장 높은 하늘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곳이다 구약 백성들의 사고 체계는 우주관은 예, 하늘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1층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예, 이 공간. 해가 뜨고, 뭐,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은 두 번째 공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삼층천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을 읽어보면 그 삼층천에 끌려 올라갔다. 자기가 삼층천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이세 번째 하늘은 뭐 명황성 궤도 밖에 어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성경에는 명확한 위치를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장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장소 그것을 위 하늘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천국에 대한 묘사에 보면 천국은 뭐다? 집이다 그래서 집이다 네, 고린도우서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집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이고, 뭐, 이거 집 언제 살겠나, 집 어떻게 살겠나, 너무 그게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여기서 잘 사냐, 못 사냐, 상관없이 예수 믿고, 예수께 속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이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소망이잖아요. 네. 이 집이라는 장소, 설령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된 집에 뭐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보잘것 없는 그런 형편의 집대 사시는 분이 계시겠죠 저도 청년 되기 전까지는 쓰레트 지붕 아래 방한 칸에 주로 살았습니다 두 칸이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두 칸에 있다가 주로 한 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았는 그런 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속에 꿈꾸는 아름다운 집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름다운 집이라고 해서는 뭐 좋은 벽돌로 뭐 좋은 집 그것보다 그 안에 가족 간의 풍성하고 깊은 관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끊임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곳 우리에 대한 다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은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처소이며 성도들의 죄 초소가 천국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하나님의 처소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천국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천성이다 따라합시다 천성 하늘의 성 히브리스 11장 16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딴 사람 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뭘 예비하셨다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을 예비, 견고함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안, 확실한 안정감 이 세상에서는 어디 곳에 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에 안정감이 있습니까 보험이 안정감이 사실이 있습니까 다 안정감을 위해서 드러놓는 어떤 일부분일 뿐이죠 우리의 확실한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정감은 하늘의 성 아멘!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하고 엄청나고 완전한 집 성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에 누가 갈수 있나요? 그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사는 이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어떤 자들이 살까? 궁금하죠?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저기서 답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인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저기 보세요 네 부류가 나옵니다 한번 좀 찾아보세요 하늘에 누가 있나요? 네 답이 벌써 나오네요 좋아요 답 한번 열어주세요 네 천국에 있는 이들 자 여러분 답해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누가 있나요? 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아브라함 만나게 될까요? 와 저는 엘리야 먼저 만나고 싶어요 엘리야 선지자 너무 좋아하니까 다니엘 너무 보고 싶어요 다윗 와 정말 존경스럽지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고요 여러분 저 천사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로 변한다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따로 피조물로 지었었어요 아멘 예, 사람이 천사되는 건 아닙니다 예.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교의 성도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저 천성의 아버지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는데 답은 뭐냐? 답은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 보내게 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 뿐이다 아멘 예. 이 땅에서 여기서 영혼을 함께 보내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착하게 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백성이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갑니까 예수를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께 속한 자들, 그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다시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천국에 티켓을 소유하게 됩니까? 물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태도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 땅에서 한것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나는 잘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고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거짓말조차도 금음에 그 살았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베풀고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너, no. 틀린 거죠 너예요 착하게 산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하면 산다고 가는 것이 물론 좋은 삶이죠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저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늡니다 아멘 그게 예수예요 예수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진짜 잘 사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진짜 복되게 사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사는 삶입니다 진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누구냐? 예수님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 붙들고 사는 자그 자가 진짜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70년 80년 90년 사, 생애 짧습니다 그 삶이 끝나게 되면 진짜 성공한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우리 세날 성도들은 진짜 성공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한 천국이 열리기 전에 영원한 불모 지옥이 열리기 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최후의 심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 최후의 심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될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다루려면 뭐또한 시간 정도 이상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추격을 해볼게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때이 지구상에는 세 가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냐? 육체의 부활 따라합시다 육체의 부활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장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형벌과 상급을 받는 일들이 나누어집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 끝에는 두 차례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 크고 힘보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크고 힘보자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놓여져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이게 크고 힘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백보좌 심판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참여하게 될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 받으려고 줄 안서도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간구했으며 나는 그분께 속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가 길인 것을 예수가 질린 것을 예수가 생명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며 아멘 죄로 인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이 크고 힘보다 심판에 줄안 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멘이 막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입으로 신할 때 믿음이 생성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할 때 네 예, 우리 뭐 아멘 많이 했지만 한번더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아멘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행에 따라 처벌을 받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 심판줄 앞에 서, 줄 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베마 따라 합시다 베마 베마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심판자리입니다 예. 자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그 빼마를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든지 김 목사나 김 장로나 이집사나 다 그리스도의 빼마 그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 저기 심판대라고 보냈던 빼마. 자 여기 저 말씀에 다 반드시를 주목하세요 그것은 나를 의미하고 여러분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은 상급을 받느냐 상급을 잃느냐 하는 심판대가 배마라고 하는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렇잖아요. 여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사도바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지상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배마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자 우리 성도들이 행함에 따라 받는 이 심판을 우리는 상급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급 심판 상급 심판 저 심판 때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봉사하고 성겼던 그 모든 행위들 상급으로 보상해주는 그 헤아림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행위에 따른 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다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행위예요. 어떤 행위를 갖고 살았느냐. 그러므로 상급의 범위와 크기와 내용들은 달라지달라진요 달라진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손행에 힘써야 합니다 뭐 이미 구원받았는데 굳이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나냐 분명히 심판날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상급의 차이예요 상급을 하늘에 많이 쌓으시기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구제할 수 있으면 힘있게 구제하시고 전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성교에도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긴 행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에게 소자에게 맹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하늘에서 다 세마여진다고 그랬어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여 하나하나 우리 모든 섬김과 드림이 착착 쌓여져서 네, 아멘 이 배마의 심판을 열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아, 그렇게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격려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 우리의 행함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격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부른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그때 목사인데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사례를 받고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인데 사례도 받지 않고 흥금하면서 쓰면서 시간 내고 내고 물질 내고 땀 흘리고 하는 그런 성도들 보면 아 나보다도 상급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상급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있는 그 직분 자리에서 어떻게 주를 복대게 성겼나냐. 아멘. 교회를 성겼나냐. 그게 따라 내 상급은 달라질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섬긴거 굳이 하고 이렇게 한거다 불에 태워질 공력이 아니라 불에 태워지지 않을 공력이 되어서.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상급 가지고 영원을 그렇게 이때어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새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네, 뭐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어서 잘 아는 우리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용어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천국, 영생, 성도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다 뭐냐? 천국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정범위한 내용들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국, 영생,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저기 위에서 네 번째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천국을 설명하는 용어로 쓰여졌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 후에 열리게 될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는 단어는 새하늘과 새 땅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같은 내용이지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저런 모델들을 통해서 묘사되는 천국의 상태를 조합해 보면 다섯 가지 사실로 추격할 수가 있어요. 다섯 가지 사실. 그게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루. 거루. 흠이 없는. 예. 네.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래 흠이 완전히 제거되는 약점과 부족함과 음틀이들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쉽게 말하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되는가? 요한 1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뭐와 같이 된다? 그와 같이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온전한 거룩의 우리 모델이시죠 예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했죠 김수곤은김수곤인데 예, 연속성은 있어요 천국 가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은 아니며이 모습은 내가 육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예수님 담으려고 그래도 예수님 다 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같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입고 그 성정을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드세요? 뭐 물질이 조금 있고 없고 뭐 그것 내 몸이 좀 아프고 안 아프고 또 뭔가 가족관계가 들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안타깝고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재단도 내가 약해지고 그런 것들 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잖아요 우리의 약함이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알렐루야, 의색함이 제거되는 아멘, 아멘, 숨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아도 돼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로 21장 4절을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이몸 썩는 몸이잖아요 죽는 몸이잖아요 이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을 잊고 사는 자리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만일 천국이 지루한 곳이고 지상에처럼 고통을 겪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육신이 쇠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예. 천국은 참으로, 참으로 온전하게 사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집니다. 예. 절대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줄이거나 목마르도 아니한다 어, 제가 이런 좀뭐 엉뚱한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아, 천국 가면 먹을 게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다 우리 다 먹는 재미도 좀 있잖아요 어, 물론 천국 가면 먹지 않아도 되고 또 먹고 싶어도 뭐 그런 욕구가 생길 자는지는 모르지만 아 천국 가도 먹을 게 있을 수 있겠다 내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식사를 두 번씩이나 하셨어요 저 그거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 예수님가 같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아, 분명히 예수님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두 번이나 맛있게 하셨는데 아하, 천국 가면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웃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도 않는 우리의 모든 욕구가 항상 충족되는 할렐루야 절대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도 함께한 상속자리 예수 그리스가 도 받을 그 유업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의 기업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줄 그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 건 그건 천국 가면 스프라이스 그때 우리는 놀라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및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예. 저는 천국이 이곳이 이런 곳이고 저런 곳이고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게 하이라이트 되는, 예, 이 부분이 가장 저게, 그래, 천국은 바로 이곳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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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완전한 인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인재, 임재, 하나님의 인재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잖아요 오늘도 인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인재를 경험하고 살게 되지만 저 천국에는 완전한 인재, 완전한 교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갈망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뭘로? 죄로 인해서 아, 아담과 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 속에 뭐가 있느냐 다 갈망과 본능이 있어요 그게 다 종교로 나타나고 그게 다 도둑이나 철학이나 이론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인재를 갈망하니까 종교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착한 일을 하고 나무에다가 뭐 걸어놓고 이렇게 막 어, 비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인재를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거든 부족함은 계속 있거든 그 임재를 갈망하는 그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임재, 그 임재로 가는 길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w 웨이 내가 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임재처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의 가장 놀라운 기쁨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 있잖아요. 어,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보면 어, 이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하는데 이 단어가 또 너무 새롭고 신선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여러분 다 많이 개시가 풀어져가지고 새 에덴동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 성경 볼 때마다 계시를 읽고, 성경 볼 때마다 이 계시가 새로워지고, 그 계시로 인해서 하늘이도 사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 재림 하시고 될, 열리게 될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현재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갱신되는 거, 완전히.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이 지구는 멸망하고 딴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이땅이 이 자연 이 지구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져 완전히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인신데 완전히 그 존재가 새로워졌잖아요 지금 이 피조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함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 하시게 되면 이 땅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땅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피조물도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이 팝나무 제가 꽃이 잘안피가지고 어제 나무 손질하는분 오셔가지고 저이 팝나무 좀꽃좀왜잘안 피냐고 그랬는데 거름 좀더주라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나무도 주님 오심을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나무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저들도 새해지잖아요 저들도 썩게 되잖아요 주님 제리 마시게 되면 나무조차도 뭐냐 완전히 새롭나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땅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되네 네. 이게 천국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가 잘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한번 따라새 에덴 동사 시작 자 어떤 뜻인가시 시작 옛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완성된 곳이다 도시에는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하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진에서 나온 물의 환상을 통해서 이새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했지요 가시와 은근길을 가지고 사는 자연상태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옛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아멘 우리는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은 어떤 일이었었나요? 동물과 자연과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실장에 보면 참 재미난 것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게 생명나무를 소개하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제가 수석을 찾아보고 성경제 찾아보니까 이야 이 생명나무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과실수는 1년에 딱한 차례 열매를 맺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곳엔는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되 달마다 1년 12달 매달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같은 수종이 아니라 같은 열매가 아니라 이번 달에는 참외가 열렸다가 다음 달에는 뚜리안이 열렸다가 여러분 뚜리안 아세요? 네, 열대 과일이에요 다음 달에 뭐 열까 보면 포도가 열려 있고 한 나무에 무슨 얘기냐? 천국은 그만큼 신선하고 새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기대되어지는 거죠 와 이번 달에 참여가 열렸더라 다 뭐가 열리게 될까? 궁금하지 않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때새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영원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도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예요 아멘, 이세요. 예, 저는 부산에 물가도 싸고 먹거리도 좋고요. 예,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특별히 예, 새날 교가 있잖아요. 예. 아멘, 쪼금 써 주세요. 얼마나 좋은 도시예요 예, 저는 부산 너무 사랑해요. 아멘, 그러나 이 부산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 이... 불안정성. 이 불합리함. 부산이 좋긴 좋아도 답답하잖아요. 저녁때만 트래픽 교통 막 체증이 일어나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이상적인 사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의 이상적인 완성 이 사회. 그 사회는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도시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새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클까? 봤더니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각형체인데 가로, 세로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언 12,000 스타디언은 2,400km 2,400km는 서울, 부산, 왕복 몇 번? 여섯 번 정도 할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특별히 그 도시 안에 특별한 게 있어요 옛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 도시 자체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도시 자체가 지성소예요.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인지하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그게...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예요그 설명 한번더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 예루살렘은 시작. 새 예루살렘은 죄가 다시는 제가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사랑과 승리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찬란히 비치기 때문임 아마 그날이 이르게 되면 해들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태장하자 달들도 우리 빠이빠이 빠이 하자 왜? 하나님의 그 얼굴 그 영광의 빛이 태양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별과 탈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절대 여러분 천국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이 천국의 광경에 대해서 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좀 애를 썼지만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의 광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 제가 한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인간의 언어의 제한과 한계다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줘도 너희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좀 제한적으로 천국을 설명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첫 번째 하나고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면 천국에 들어갈 때 감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나다 들었어요 나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격이 줄어들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포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천국에서 깜짝 파티 스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아멘 그래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저절로 입이쩍 벌어지고 아멘 탄성이 터져나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께 기도하지만 오늘 제가 천국을 강고 하는 강고맨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강고를 아무리 잘 안들 어떻게 그 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아멘 하, 짧은 시간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 바뀌잖아요. 네.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반면에 내세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죽음 그 후에 잇대어 있는 영원한 세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정말 부디 남은 생애 가운데 예수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다가 승리하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91장 요즘 잘안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부 때못 불렀는데 2부 때는 꼭 부르고 싶어요 491장 우리 찬송 1절과 2절 5절을 부르면서 오늘 함께